소파 연구소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무조건 이제 전체 천연가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제가 또 가구를 좀 보러 왔어요. 제가 요새 가구 많이 보러 다니는데, 어,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거실에도 소파를 좀 보러 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기 하남에 왔어요 소랩 소파 연구소라는 곳인데 어 네, 저희 중계동에서 왔을 때도 수도 서울에서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자, 카페랑도 같이 운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예쁘게 카페에서 커피도 하시면서 어 가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 매장을 부터 살펴볼 거예요 어, 이렇게 식탁도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고 1층 2층 3층 이렇게 3개 층으로 전시관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요거죠 가죽이 일단은 천연 가죽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재 같은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식 일반적으로 저가용이랑은 다른 마감을 이용하면서도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죽 사용하는 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 가격 2, 4 3,4인용이 한 200만원 대면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디자인도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해밀봉 스타일의 테이블도 있거든요 이것도 55만원 이렇게 매장 오시면 저렴하게도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원목으로 이렇게 가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테이블이랑 소파를 다 보고 있는데 6인용 테이블 이상 보고 있어요 이것도 테이블이 195만원으로 세일하네요 가격대도 괜찮고 제가 테이블이랑 쇼파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쇼룸처럼 책장이랑 베드랑 뭐테이블또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장도 한번 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테이블인데 이거 있다. 어 59만 원. 괜찮다. 야, 요 테이블 59만 원. 괜찮은데. 어, 안녕하세요. 저 소파 좀 보러 왔는데 설명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소파 여기가 천연 가죽으로만 제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방문 드렸거든요. 아, 네. 예, 네, 제가 뭐 보는 거랑은 또 설명 들은 거랑은 다르니까 네네. 간단히 조금 뭐 장점 같은 거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은 저희 네. 소파인 소르백 경우에는 다른 타사들은 뭐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저희는 무조건 이제 전체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유. 옆면이나 혹은 소파 뒷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천연 가죽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내구성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다 천연 가죽만. 네, 전부 다 방석 사이사이까지 데... 전부 네. 다 천연 가죽으로 제작을 되고 아... 있어요. 그리고 요 앞면을 보면 마감하신 게좀 다른 데랑은 좀 음... 달라 보이거든요. 아, 네, 네. 이거는 저희 X 헤딩 본 스티치라고 저희가 저희만의 특별한 제작 방법인데요. 요거는 보통 이탈리아나 뭐 이제 독일제 초크들에서는 많이 들어가는데 음... 국내에서는 요런 지지 라인을 보시기 힘드신데 저희만의 시그니처라고 네. 보시면 되실 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지금 딱 눈에 확 와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아, 아. 예리하시네요 네, 네. <웃음> 네. 네. 어.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네.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죠? 어, 저희는 뭐 어떻게 보시면 고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천연가족에서는 저희가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음. 저희는 20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200만원대부터 뭐 이제 4인용 기준으로 400만원 초반까지 아, 지금 눈에 음, 보이는 이 정도 사이즈로 했을 때네 이런거는 이제 조금 더 고급모델인데 이런거는 네. 이제 400만원이 살짝 안되는 금액이. 네, 네네. 아, 음. 그러면 저 후면에 있는 기역자로 네. 보면은 이렇게는 이렇게는 430만원 상이네요이 430, 어, 쇼파는 참 재밌는게 뭐냐면 코너형이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코너형에 이 누우실 때 굉장히 편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딱 좋아할 음, 만한 딱. 구조라서 저도 네, 네. 딱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게 딱 누우시면 네. 어, 일반 코너형 소파들은 어떻게 보면 공간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겼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기발을 해봤어요 이렇게 네. 누우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녀랑도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아, 이게 넓은 공간이 잘 빠져 있네요 네. 어, 요거는 한 400만원 중후반대, 네, 400만 초반대. 초반대 생각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은뭐 색깔이나 이런 가죽을 다 주문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사이즈부터 가죽 색상까지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음... 그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네. 컬러 그리고 가죽 분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데, 네. 우선은 이렇게 통가죽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통가죽이 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행받는 소재거든요. 나머지 샘플들도 이제 2층, 3층에서 더볼수 있는 거죠. 수 알겠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네. 더 둘러보고 응,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 설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상품들 보러 제가 2층 전시관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종합 가구되어 음. 있고. 어 이거 내가, 제가 좋아하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스타일의 레더 재질이고, 아, 소파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이런 소재들을 만져볼 수 있게 전시를 해 놓으셨어요. 음, 아, 여기 가격대가 있다. 보면, 1인용이, 180에서 4인용이 440정도 까지 이렇게 천연 제작한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이랑 라 색상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가죽하면 이렇게 브라운 톤만 보시게 되는데 뭐 블루톤이라든지 그린톤이라든지 뭐 레드톤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자 2층으로도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오, 3층도 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배드도 있고 어,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딱 2인용 부부들 쓰는 집에서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100만원대 나오네 요거 괜찮네. 오 편해. 오 좋은데 이거? 자 제가 요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 요거 담당자님을 좀 불렀거든요. 요게 지금 포지션별로 제가 보니까 네. 가격대가 다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네. 네. 네. 네 요는 구성. 상품별로 이제 어 고객께서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취향껏 제작을 할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카우치로 바꾸실 수도 있고 오픈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팔걸이가 있는 제품 만들 수 있고 어... 되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팅된 걸로는 이게 오픈형, 네. 카우치 이렇게 네. 되어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245만원.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맞춰서 세팅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크기도 좀 크게 나와서 보통 네. 두 덩어리만 해도 네. 3.5인용 사이즈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4인용이 살짝 안되지만 네. 그래도 넉넉하게 쓸수 있는 크기 자 여기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으시니까 더 상담 잘 받고 네, 커피 테이크아웃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쇼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